해몸 레벨 5.2에 거주했던 파티푸커는 파티고와의 전쟁으로 이미 멸종되었기에 남아있는 문서와 방문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영상이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파티푸커의 외형적 특징은 검은색 재킷과 청바지, 후드,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한 남성형 엔티티로 보이며 얼굴을 가리고 있는 파란색 가면은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푸퍼의 실제 모습은 알려지지 않았고 개체가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은 이상 파티푸퍼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파티푸퍼는 파티구와 달리 평화를 사랑하는 인도주의적 성격으로 방랑자들과는 친구로 지냈으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파티푸퍼를 공격하려 한다면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겠지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뒤파티고에게 희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파티푸커의 안식처이자 방황자들을 보호했던 172호실은 오덤룸이라고 불리던 교실이었지만 파티푸커가 멸종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교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덤룸의 칠판에는 더 퍼너의 승리를 축하는파티고의 메시지가 적혀있고 교실에 남아있는 고장난 노트북, 썩은 음식, 먼지 쌓인 침낭들은 파티푸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방문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모덤룸 교실의 뒤편에는 방문자들이 정착했던 교실인 170호실로 통하는 문이 있고 맞은편에는 숫자 입력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불가사의 레벨과 검색 불가능한 레벨을 제외하고 플러스터 1에 속한 모든 레벨로 접근 가능하며 접근 불가능한 레벨은 액세스 거부를 표시하기 때문에 방황자들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듯 보입니다. 백룸을 배회하다 파티쿠퍼를 발견한다면 그 즉시 MEG에 알리고 구호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